잉혀은 아오니저택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아오니저택 오리지널 버전으로 찾아왔습니다자 오늘! 어? 자 안녕하세요 리오님 안녕하세요 에이! 오 예! 노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례루예요 어 댕댕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아오니. 오늘 아오니를 맡게 돼서 정말로 영광이랍니다. 아오니, 아오니, 아오니. <웃음> 자, 오늘은 술래잡기인데요. 15분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 생존해야 됩니다. 하지만 기존 아오니 저때까지는 다르게 목숨 한개로 시작을 할 거예요. 목숨 <웃음> 한개야한개로 죽으면 어? 바로 게임을 나가주시면 됩니다. 어, 나 오늘 촬영물량 10초겠다. 어 무서워 10초 안에 죽는 거아니야어 뒤를 봐자 <웃음> <웃음> 15분 동안 생존하거나 비밀번호 4개를 찾아서 나가거나 승리 방법은 두 가지구요 그리고 장롱 안 문을 닫고 있으면 아오니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그 점을 음. 이용해서 15분 동안 생존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. 그러면은 들어가서 숨을 곳을 정하고 게임을 바로 시작해보죠 아, 어디 숨지? 여기서 숨어야겠다 나는 제일 높은 곳에 숨어야지 높은 곳 확인 어. 어. 자, 여러분들 비밀장소 앞에는 양털이 깔려있으니까 잘 이용하길 바란다 자, 그러면은 게임 시작할게요! 자, 15분동안 버티거나 아니면 비밀번호 4개를 네 찾아서 나가거나 하는 방식이고요 오늘 목숨은 한 개니까 신중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쉬부트잘 누르고 안녕, 하, 세, 요너 강아지 소리 낼줄 아는구나. <웃음> 오늘 목숨 한 개잖아. 신중하게 맞아요. 해야 돼. 맞아 맞아요.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오늘 비밀 장소가 많아서 쉽겠는데? 오늘은 숨바꼭질이니까 최대한 생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템을 많이 파밍해놔야 돼 실명말고 투명화 포션이 제일 좋거든 거미줄이랑 대 세... 오! 투명 포션이 3개? 이정도면 15분 버티게? 근데요 소리를 다 켜야돼 황금사과 깜깜깜하다 아무 리 아프지... 기아프 기가 아프지... 기 아프지... 아프기 아프지... 아 아 폭신 안했으면 죽었다. 이거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<웃음> 최대한 템 파밍을 해야겠어. 신명 양털에 비밀장소가 많기 때문에 이용해야 돼요. 댕댕이, 살해당했다. 거기서 나와 <웃음> 내 알을 마고껏 마음껏 알을 써. <웃음> 나도 거미가 <웃음> 되 소름 돋네 <웃음> 진짜 소름 돋네 야 그거 뿌시게? 아 진짜 왜그래? 여기 안에 숨어있고, 시간 한 5분 남았습니다. 2분이 남을 때 아오니는 장롱문은열수 있습니다. 야! <웃음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저 육질이 탄탄해져! <웃음> <웃음> 이제 막아볼게! <막> <웃음> 장난 <장롱> 안에 들어가! <병아! 웃음> <웃음> <웃음> 자, 3분 남고. 기분이 좋아요. 아오니의 승리. 아, 진짜 무서웠네. 이거 비밀번호 찾을 수도 없어. 와, 어쨌든. 오늘 정말 무서운 아오오니 저택 해봤습니다. 리아님 고생했어요.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오니 택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